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 업데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월 28일 정기 점검은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점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설 마석이 추가됩니다. 요즘 좀 영웅 마석 획득처가 생기다 보니까 언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전설 마석이 나오게 되었네요. 대상은 바쿤, 디눅스, 루스칼, 브로카이스, 아르투마. 총 5개 마석판에 한해서 전설 마석이 추가됩니다 어, 이 전설 마석은 영웅 마석과 재료 아이템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왔고요 제작처는 생산 세공술에서 각인성 마석으로 기존의 마석 제작과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작 아이템과 재료들이 있는데 어, 박군부터 어, 심판자의 마석 묘약 3개 디눅스는 4개, 루스칼은 6개 브로카이스부터는 징벌자의 마석 3개, 심판자의 마석 12개 그리고 아르토마는 징벌자의 마석 5개, 심판자의 마석 15개가 들어갑니다 개수가 아주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묘약이 또 잼으로 사는 건줄 알았더니 이 재료는 획득, 즉 드랍을 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어, 오로지 잼으로만 사는 게 아니었네요 징벌자의 마석 묘약은 붕괴 사막 안에서 붕괴된 모래길 황운의 땅에서는 승패의 성체에서만 그리고 심판자의 마성 묘약은 이것도 똑같이 붕괴의 사막 붕괴된 모래길 그리고 황운의 땅에서는 승패의 성체 그리고 길드 던전 수련의 섬에서 2단계에서 5단계 몬스터 나팔로 소환된 몬스터한테서 드랍이 되고요 현상수배는 전투력 50만 이상 던전에서만 드랍이 됩니다 이 심판자의 마성 묘약은 확정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수련의 섬 현상숲에 돌리는 건 조금 손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일부 지역 영웅 장비 획득이 상향된다고 하는데 대상은 톨란 분지, 기만의 분지, 오만의 평야, 좌절의 수, 붕괴 사막, 황운의 땅에 특수 네임드입니다. 특수 네임드 처치 시에 이 영웅 장비 획득 확률이 올라간 겁니다. 어, 대상 장비에서는 문양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요. 일반 네임드가 아닌 특수 네임드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래스 관련 개선이 있었는데요. 어쌔신의 일부 스킬의 스킬 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어 레벨 20렙 기준이고요. 변경 전에서 변경 후 전부 다좀 대폭 상향된 그런 딜량이 보입니다. 특히나 여기 멸절 증멸은 딜량 자체가 엄청 많이 올랐고요. 암습도 기본 패시브처럼 쓰는 스킬인데 어, 이것도 꽤나 올랐습니다. 약 60% 정도 올랐네요. 그 외에 액티브 공격 스킬들은 약 30% 정도씩 오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집의 증표 제작식이 추가되었는데 어 그냥 일반 수집 증표 50개와 고급 수집 50개를 희귀 수집 1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일부 일반과 고급 남는 분들이 있을텐데 그거를 희귀 수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길드 던전 현상수배 초기화 횟수 감소와 보상이 상향된다고 되었습니다. 이게 저번 주말에 공지사항이 나왔었는데 어, 기존 1회 플러스 5회 해서 총 6회를 돌수 있었는데 변경됨으로써 이제 최대 3회까지 돌게 됩니다. 주 3회로 줄어든 대신에 보상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완료 후에 받는 추가 보상이 상향됐고 손님이 참여 보상은 2배 상향 길드 경험치 및 보상 아이템은 2배 획득 스킬 교본 획득 및 확률은 3배나 상향됐다고 하네요 어, 이게 결과적으로는 횟수만 줄어들었지 받는 거는 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이 스킬 교본 획득 3배가 과연 얼마나 상향이 되었을지는 업데이트 후에 직접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차원 난투전에서 원거리 저항 몬스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차원의 제로드에서 등급은 일반 등급으로 추가가 되고요 또 일부 필드보스의 체력이 상향됩니다 파르비네아, 바말론, 허상의 파르비네아, 기만의 바말론, 오만의 디눅스, 좌절의 루스칼, 붕괴의 브로카이스. 해당 보스들의 체력이 상향됩니다. 그리고 루나트라와 황혼의 땅에 성공본스의 인식거리가 증가된다고 하네요. 루나트라는 격전지역 그리고 기만의 분지. 황혼의 땅에서는 사투의 언더승패 성체, 천공의 전장에서 더 멀리서 몬스터가 캐릭터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변경한다고 하네요 어, 기존에 한두 마리씩 잡던 꿀자리가 어, 몇몇 개는 사라졌을 것 같네요 캐릭터 삭제 조건이 완화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신캐에 대비해서 안 쓰는 캐릭터를 미리 삭제하라고 어, 해당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삭제 조건을 수정하는 거 봐서는 이벤트성인 것 같고요 기존에 레벨 5 0레 이상 삭제 시에 72시간의 대기 시간을 가졌다면은 이 완화 조건 기간에는 30레벨 이상 24시간 후에 삭제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료 대화문 표시가 조건 변경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템을 먹거나 강화 성공 시에 나왔던 그 우측 상단에 동료들의 그 대화창 그게 변경되는 거예요. 아이템 획득에서는 이제 영웅 등급 이상이 획득시만 표시가 되고 아이템 강화는 구강 이상시만 영웅석 승금은 영웅 이상 성공시에만 나오도록 변경됩니다 다음은 마력핵 상점에 신규 상품 추가 및 판매 금액이 변경됩니다 어딱 저번주에 제가 마력핵 모은거 싹다 파르비네아 마석으로 다 오링내려고 했는데 어 안하길 참 잘한거 같네요 새로운 상품들이 추가됐는데 자 어떤게 추가됐는지 볼까요 일단 기존에 어 환상의 강인석까지 새로 생겼고요 반말론 기만의 반말론 마석을 바꿀 수 있는 상자 추가됐고 어 황혼의 마석정수, 대신 주간계정 한정 5회입니다. 어, 한정 5회라도 이거 꽤 괜찮죠? 개수가 500개네요. 주당 2,500개. 충분히 교환 가능하죠. 그리고 희귀에서 희귀 바쿤, 아르토마 마석 선택. 그리고 희귀 브로카이스에서 파르비네아 마석 선택. 이렇게 추가됐고요. 또, 그리고 영웅 바쿤, 영웅 디눅스, 영웅 루스칼이 월간 구매 1회로 이제 만, 어, 디눅스도 만, 루스칼도 만 오천. 이런 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네요. 해당 영웅 마석들은 선택이 안 붙은 거 봐서는 랜덤으로 받는 걸로 보입니다. 어, 중복 받더라도 아까 위에 새롭게 추가된 전설 마석의 재료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부 판매되고 있던 그 마력핵의 금액이 변경됩니다 바쿤 마석 상자, 어, 루스칼, 아르토만쭉 허상의 파르비네까지 기존에 있던 마석 상자들 전부 다 대폭 줄어들었고요 어, 하지만 요거 음... 뽑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 새롭게 추가된 거 뽑지, 기존 거 이제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죠. 어, 주간 1일 상점에서 다 마석도 받을 수 있고, 저는 최대한 저투력 분들이면은, 영웅 마석이 없는 저투력 분들은, 요거, 황후대 마석 정수, 요걸로 투자하시고, 기존에 영웅 마석도 좀 있고, 나는 전설 마석에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밑에 있는 요세 개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만 개, 뭐, 만 오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충분히 월간 바꾸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 물약 상점에, 아이작에, 상급 생명력 비약이 추가됩니다. 기존 아이작에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아이작입니다. 회복량은 2,000 회복하고요. 판매는 개당 2만 5천으로 됩니다. 와, 가격이 엄청나네요. 하지만 기본이 2,000개이기 때문에 추가로 본인 장비에 받는 생명력 물약 효과 추가로 받는 거다 더하면은 3,000 이상의 효과를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그 외에 개선 상황에서는 어, 파괴연 경우 뭐 마력 부여가 있는 것도 특성 사라진다 이런 안내문구 추가되고요 킥슬롯에 등록된 아이템 제거 방법 안내문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외 이벤트들 이렇게 세가지 종료가 되고요 어, 새로 추가될 이벤트 내용은 없네요 어 내일은 따로 이벤트 추가는 없는가 봅니다 어,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어,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벤트 관련과 혹시나 또 추가된 사항 나오게 되면 은 그때 업데이트 이후에 같이 정리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 v 부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지금 수정돼서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어? 주간으로 살수 있는 이제 신화석으로 가는 정화수인데 어 이거 3 0 0점으로살수 있으면 대박이었는데 이거 지금 없어졌어요 저는 이미 수정전에 공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있었구요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드립니다